뭐 네, 네, 시없이더 11일에 방송된 TV조선 미스터로또 1회에서는 3라운드로 박지현과 윤준혁, 비주얼킹들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미스터트로트 경연 당시 데스매치에서 만났던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우정을 과시해 보는 이들의 흐뭇한 미소를 유발했습니다. 성공에 나선 박지현은 하동진의 인연을 시원시원한 활어 보이스로 불러 듣는 이들에게 귀호강을 선사했습니다. 이제는 두번 다시 사랑 때문에 울지 않으리 보내지 않으리 지난 날들은 이제는 두번 다시 나는 너를 사랑 때문에 괴로웠던 이제는 이제는 모두 끝이야 수많은 사람 내 모든 걸다주어봐도 언젠간 너도 괴로울 테니까 지난 날은 괴로워고 말자 이 <웃음> <웃음> 두번 다시 나는 너를 울지 않으리 이제는 두번 다시 과거 때문에 보내지 않으리 지난 날들을아랑 때문에 괴로웠던 만나 만나서 수많은 사람 내 모든 걸다추워봐도 나에겐 또다시 없을 테니까 하늘만이 i 이그 h e m 이 o 는 것을 알수 있는 the m 사람이더라. a w i 말자 지난 날은 언젠 I